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 드빌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성용 시계이고요 케이스의 크기는 27mm입니다 특징으로 보시면 이렇게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에도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2시, 3시, 그리고 6시, 9시는 두 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문체판을 살짝 보시면 약간 다르죠? 자개판입니다 마더오펄 그리고 케이스 브레이슬릿 쪽에 클래스프, 모드, 로즈골드입니다. 색깔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불가리 반지인데요. 색깔을 비교하면 살짝 다르죠? 이렇게 일로골드, 로즈골드입니다. 이와 같은 시계이고요. 뒤쪽 클래스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양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찬다고 했을 때 바깥쪽에 없고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열겠죠.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메가 마크가 있고요. 짠 하고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손목에 넣을 때좀더 편하게 넣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인는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750 숫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보면 아주 심플한데요 오메가 그리고 숫자 등이 있고요 이 시계는 오토매틱이 아니라 코츠 제품입니다 즉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란 뜻입니다 아주 럭셔리 하면서도 이렇게 하얀색이 깔끔한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 드빌 18K 로즈골드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베젤과 윈덱스 모두 오리지널 세팅 그리고 자기 문자판 사이즈는 27mm 코츠 여성용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d a a a